아이고 효자 낫네 효자 낫 그래 그래 엄마 대신 열심히 빨래 하고 그래 욕봐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할 말을 잃었다며 이게 공정한 수사고 판결이냐 라며 이게 나라냐 라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이현주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50억씩 주는가 라며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판결이나 검찰 수사가 어째 이 모양인가?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결에서도 아들이 대리인으로 뇌물을 수수한 의심이 들지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단 이유로 무죄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장례의 상속자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사법사상 최초로 정치인에게 합법적으로 50억까지는 창의적으로 뇌물을 줄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뇌물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세, 상속세 등을 절세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가진 돈 많고 받을 돈 많은 분들은 큰돈 나갈 돈 줄었으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지난 2020년 4월 정영학 녹취록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그런다 병채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병채 아버지는 박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1년 뒤 김만배 씨는 파천 대유를 그만둔 박병채 씨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50억 원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인지 1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박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의심스럽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이나 경력, 맡았던 업무에 비춰 이례적으로큰 돈이고,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조위원이던 곽전 의원간의 직무 연관성도 인정된다며 아들이 아버지 대신 뇌물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곽전 의원을 향한 뇌물인지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50억의 뇌물이면은 뭐 거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될 정도로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구성 요건이 입증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우죄를 받은 곽전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빨래 좀 해드리려고요. 아이, 우리 명원이 빨래하나? 예. 알아. <웃음> 저렇게 빨래를 열심히 하는 안데이곳 <웃음> <웃음> 명원이 탄수하나? 예. 그래. <웃음>